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아, 주님만이 거룩하시며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은이 주은이 또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를 얻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 아멘 네. 자, 주은이가 먼저 읽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우리 주은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음, 지켜주세요 말씀 읽기 반짝반짝 말씀 읽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 자나 아, 새끼가 자가 뭐 이래서 고으르렁거릴 때에 두 많은 목자들이 불리치 물리 불리를 실어 어, 보여 더라도 타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소리를 지동 질러도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우와께가내려오도내여오셔서지 여우 온탄 위에 따올지것이사내 새가 날개를 지며 지며 동지를 응. 지키던이 만군의 여우와께 예루살렘이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쵸? 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네, 맞아요.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신다고 하나요? 하나님, 어,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망군의 여호와라고 되어있지 망군? 만군. 하, 나, 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 주는 나의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망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 여호와 라파 치조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치조의 하나님 주는 나의 치조자 이런 천염됐지온 세계를 다스리는 한군. 주인 어, 주님, 운행자, 나를 지키시는 목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쫑긋쫑긋 말씀 나누는 아빠가 읽어줄게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자 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 하나님보다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지 자기. 어,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 많고 힘센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 어미 닭이 새끼를 날개로 품 듯이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기억나나? 치약 끊이 치약같이 주은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다 예로 달라면 지키시고 여, 보아지고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어... 아빠부터 엄마까지 주은이까지 이름 넣어서 읽어봐라. 자, 처음에 영연이를하는거야요 응, 자, 시작! 영현께서 영현이를, 영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영화를 시작! 영현께서 영화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은이를 혹시 어. 영화 아니에요? 진짜 보는 영화? 음, 똑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 은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은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은이를 지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박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그 다음에 우리 예은이 언니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웃음> 31장. 제가 표시 제가 어. 어, 아주 잘했어. 자, 예. 이집트의 교내가 도움을 청,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존재와 강한 기대병을 믿으면서도 기병들. 기병들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 이집트,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그들의 말도 한낮 짐승의 불과할 뿐 영은 뿜명.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며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뿜만 모두 뿜만.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험할 듯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하지만 남유다 백성 이집트까지 가 수많은 말과 전철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걸 쓰러뜨리며 망하게 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였지요. 나는 삶의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나요 돈과 사랑 친구 같은 것은 아닌가요? 띠니 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진노의 사건을 주실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진노의 사건이 생기면 바라는데 노력키도록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라는 오늘 주제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아빠가 읽어, 엄마가 읽어 볼게요 이사야는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아. 음. 저는 이집트에 관한 기대병로 의지 어. 아니, 기병. 기병대들 말과 전차들 을 의지하고 어. 기병대 말과 전차 무엇은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은 의하지않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이 진노의 팔을 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그들이 망해요 도움받는 사람이나 도움 주는 사람이나 다 망한다고 했지 여기서는 누구지? 이, 노,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어? 남유다가 어. 이집트 어 이집트 맞았어 도움받는 사람 남유다. 1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연애를 잊었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자 다시 이집트의 전차와 기, 기병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는지 보라요 어, 여기서 밑줄 한번 꺼보자. 밑줄에 은혜를 잊었어요. 밑줄 꺾 은혜를. 은혜를 잊었어요. 너 이름이 뭐라 했지? 어아 아니 아 무슨 뜻이야? 은혜, 은. 기릴, 기릴 예는 무슨 뜻이야? 다니다 아 기억하는. 기억. 기억하고 기념하는. 잊지 않는다는 뜻이야, 은혜를. 니네 이름 자체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주은이는? 이름 뜻이 뭐라 했지? 주은이 음. 알아? 네. 뭔데? 모를. 물대 주. 물대 주, 주? 은혜. 은혜. 농사를 지으면 밭이나 논에 물을, 피, 물을 대야겠어. 그래서 물을 대듯이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해? 물 대듯이. 물쫙전하라는 듯이. 물 흘려보내. 물 흘려보내듯이 전하라는 그런 은혜를 잊었어요.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잊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의지적으로 해야 돼 의지적이라는 건 내가 거기다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 가만히 있으면 불평해 감사해? 불평하지 감사... 그래서 감사 이렇게 쓰잖아 일부러 일부러 썼잖아 그때 기억나지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지적이라는 건 마음을 딱 기울여서 노력해야 된다. 어. 감사란 다른 사람 외부로부터 나한테 온 것이 좋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표현 이따가 찾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은혜를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하면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은혜를,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예은이 이름 뜻이에요. 자, 잠준 이름 뜻도 있는데요. 음. 은혜를 전합시다. 시작. 은혜를 전합시다. 전합시다. 네, 이번 하나님이 중노의 팔을 펴시는 우리.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요.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건뭘두 글자로 보지? 회개. 아 어, 맞아요. 박수. 자,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의지하는 걸죄 또는 중독이라고 해요. 내도 있어. 회개 시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이랍니다 어, 잠시의 반대말은 뭐지? 자. 내 이름으로 시작한다 영으로 시작합니다 영원 어 영원 맞아 박수 <웃음> 세상만 의지하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영원한 도움이 침을 기억하며 돌이켜보아요원히거 보자 하이님이내영원한 도움 그러시겠죠영원 아니 여기뭐영원 동그란 미이영원영원여 동그란 동그라미이영원영원동그이 영원히 영 동그란 이 영원히 영 동그란 듯이 영원히 영원히 동그란 듯이 영원히 영원히 동그란 듯이 영원히 영원이 영원히 영원이 영원히 영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어떤 거일까요? 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뭐예요? 아, 아니 나누고 써, 나누. 고 아, 먼저 쓰고. 우리 주은이 있어요? 언니 쓰는. 거. 있다. 뭐예요? 블럭. 블럭? 블럭을 네. 왜더 의지해요? 블럭이 더 블럭. 재밌어요. 블록 만드는 거. 잘해. 블록 만드는 응. 거? 어, 블록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어,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쨔니가 블록을 가지고 있는 꿈을 응. 꿨는데, 쨔니도 모르게 블록이 갖고 싶어. 어, 그 블록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사줄 수 있고. 근데 그,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같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 근데... 주은이가 나눠줬는데박 언니 어. 블록은 나중에 크다가 안, 안 갖고 놀수 있어? 지금도 인형 많이 안. 음,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아, 잠시뿐이야. 영현. 영, 영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예요? 돈? <웃음> 아, 왜 돈, 이번 <웃음> 주에 안갖지 조, <웃음> 좋은 집 자전거 침대 침대 또 영원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거예요? 아니요 천국에 가면 다누리도 있지 않나요? 어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 맞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어 천국에 가면 영원한 것들 있지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지 아빠도 있어요 아빠도 진짜, 진짜. 아빠도 예은이랑 똑같아 돈이에요 돈 아빠도 일하다 보면 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지난 이번 지난주 얘기했죠. 걱정돼서 야 돈이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어디서 빌리지? 이렇게. 아빠. 징급히 많은데 빌리면은 어. 근데 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해서 어떨 때는 일이 손에 응. 안 잡힐 때가 많아. 그럴 때 너희들이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응. 아빠, 근데, 근데 아빠가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은 응. 돈은 많이 벌어지지 않는 거 응. 장주, 근데 응. 있으니 돈안 받고 하는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없고, 응. 다른 사람이 맡는 일도 응. 있어. 어, 그래. 돈은 아빠 하는 일이 다돈 버는 일만 하는 건 아니야. 돈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빠도 노력은 해야지 그거를 피해서는 안돼 아빠한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일들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맡기신 건데 아 근데 노력 노력도 해야 되는 거야 자두 번째 질문 예은이가 한번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내게 이어나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보다 더 어,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안 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요? 좀 잘못, 하나님께 이, 다시 돌아오라고. 잊어버린 거야. 엄마, 아빠 잊어버린 거야. 아빠 내 잘못인가? 어? 응. 아니, 그거는 응. <웃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런 거는 아직 없어도 돼요. 아빠가 하나님보다 네, 어떤 그렇지. 은행, 어떤 돈을 빌려주는 곳에 더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돈을막 먼저 빌린 거야. 하나님한테 혼난다.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건 하나님의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는데 돈은 이제 갚으려면 그냥 갚, 돈만 빌린 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아야 돼. 이자는, 이자는 돈에, 돈을 빌리면 그만큼 더, 돈을 더 붙여서 줘야 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런 건 하나님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진노를 음, 그럴 때는 잘냉철하게 아 생각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음. 그거는 하나님이 진노가 하신 거 아니야 빚값 원래 음. 돈 빌리면 다 어. 이자 갖고 다어 그렇게 해야 되는 어, 세상에 법칙이 있어 아빠가 교만해서 아빠가 좀 아픈 적이 있어 진짜요? 어, 아빠가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받으려면 어떤 통에 들어가거든? 그 통에 30분 동안 갇혀 있어야 돼그 뇌에 촬영을 하는데 그 30분 동안 아빠가 잘못한 걸 생각하게 작 통이야. 큰 통이야, 사람 몸이 들어가는 통 그걸 MRI라고 하는데 그통 안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뇌가 가만히 있다라 아빠가 시끄아빠 가만히 있는데 뇌 이제 뇌뇌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그통 안에서 들려 그 안에서 아, 아빠가 잠잠하게 그 예수님 믿을 때였어요? 어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잘못 갈 때가 있잖아 베드로도 예수님 믿었지만 결국 아, 아 근데 수술했어? 수술 안 했어 수술 안 하고 낫어 네.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팠거든 주은이 에있기 때였는데 어, 그런 적도 한 있었어 한 달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 응. 안 나나? 응. 그때 이제 아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파서 자지 그럼 언니가 태달이었네 고생했어 근데 그것도 어. 감사한 거야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 아빠의 마음일까? 아니에요 예. 그럼 제자리로 찾아가게끔 하는 거야 어. 나한테 기도 제목 하나씩 남았어 응. 주은이가 먼저 응. 형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 응. 응. 마동가락 빨리 나와서 물감 세트 밖게 해주지 어. 물감 세트, 불로 어. 갖게 해주. 세요 불로 음. 갖게 해주세요. 네. 이게 끝이에 언니 나할 거야? 난감보다 먼저 코를 내가 나야지 실에는 어. 장난감이다, 저단 말이야. <웃음> 야, 그러면 손잡고 다못 가거든. 이야, 음. 대만 <웃음> 아,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고든어랑 아빠 손가락 동시에 낳게 해주세요. 음. 또 저택으로 이사 하게 해주세요. 음. 어... 음. 빨리 이사 가게 해주세요. 어... 우리 주은이부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선택 했던 것을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료를 회개하게 해 주시고 또 성냥님 만나게 해 주시고 저택으로 이따가게 아니 저택으로저택보다 코린 누나 아빠 동가락 똥개 낫게해 주시고 저택으로 이따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랑하게 해주시서 예수님 을러분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잠심을 어 또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 은혜를 잊으면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일단 잠시뿐인 것에 마음 뺏겼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이번 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때론 다른 것에 마음 뺏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주님께서만 지켜주실 수 있으면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음. 아멘 근데요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 그 햄버거 먹으러 가자